안녕하세요. 어, 영유아 안전두배의 이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의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유아기의 특성과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유아기의 발달 특성은 먼저 신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몸의 균형을 잡히는 시기입니다 이동하는 거나 뭐서 있는 자세 이런 것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운동 능력도 영아나 걸음막에 비해서 더 발달되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어, 운동과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나 반면에 어, 자기중심적 사고와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주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한 능력이 결여됐다는 것이 어, 안전사고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못 봐도 이와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어, 안전사고와 문제가 될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증 사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도로가에 공이 간다 그러면 공이 굴러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항의 위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공에 대한 것만 보면서 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전조작기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조작기 시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학습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교육이 될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과 측면으로 규칙에 대한 내용들로 가르쳐서 지속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기의 안전사고의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요. 교통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신체적 균형 능력은 발달하지만 점차 이게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뭐 보행 중에 어떤 사고라든가 뭐 차량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자전거, 길거리에서의 놀이 이런 활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사고 관련된 요소들이 유아 자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스스로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고도 반복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유아기의 발달 특성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놀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아기는 또래와의 협동놀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어, 놀이가 진행된 과정에서 특히 어, 놀이의 역할 분담이나 게임 규칙 등을 준시, 어, 준수 등에 관한 갈등으로 신체적인 어떤 몸싸움이나 이렇게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유아에게 어떤 아직까지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 간에뭐 꼬집힘, 뭐할힘 물림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유아 간에 상해를 줄수 있으므로요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유아계는 욕구, 불만 상태에서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어할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놀이하는 어 유아 수가 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부딪침과 그런 어떤 갈등 요인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놀잇감에 비해서 유아 수가 많아서. 그에 따른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요인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아기 발달 특성에 따른 안전 사고에 대한 것은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아 시기에 자전거, 킥보드, 뭐 스케이트 등 이러한 스포츠에 참여하고 즐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어, 스포츠의 즐거움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이와 동시에 안전 수칙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까지도 같이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나 킥보드 등은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저녁 놀이터에서 이화가 탈수 있도록 어, 해줘야 될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 킥보드를 타는 이화들을 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이화의 어, 친체사이즈에 맞는 자전거 구입과 그와 관련된 안전용품, 어, 헬멧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착용하고 탈수 있는 그러한 지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유아기 시기에 어, 감정조절의 미숙함으로 발생한 어,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가정과 협력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손톱 관리를 좀잘 해주는 필요가 있고요.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구의 몸이 좀 소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라든가 부모님과의 동화책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좀더더 더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끼임 사고가 좀 종종 발생한 것 같아요. 안전 잠금 장치하고 손 끼임 방지 처리를 위한 부분에서 끼임 사고를 방지해 주신다면 좀더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정 내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영유아기와 관련된 발달 특성과 관련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영유아기는 사회적 또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미흡한 단계에 있는 시기입니다. 완벽하게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신체 조절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인 조절이 될수 있는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부분들끼리의 갈등의 요인적인 측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더 더 안전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건강하니 또 안전한 생활을 습관화드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더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더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와 안전 두배 이배 교수였습니다.